고드러운 생활 모르는 사람 없죠, 지금? 어디, 있어? 어디,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야? 어디야? 혹시 어디였어 혹시?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누군지 알아? <웃음> 알아? 응,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혹시야, 너무 가까이 가지 말까, 일단? 일단은 여서 네. 다음에 보고. 이안 돼. 이래, 한번 같이 걸어. 뭐, 뭐, <웃음> 뭐, 뭐, <웃음> 닮았다. 아, 닮았죠. <웃음> 호나가볼게 했어. 브랜디가 다른 줄 아가씨 좀 싸워요? 예. 네. 깨보다 아. 크면 하트 하시나 해가지고. 아, 진짜 안 싫어하네. 일단 걸어가서 그냥 같이. 브랜디! 브랜디야! 오, 브랜디야. 야, 진짜 닮았다. 그니까 쪼끄러. 좀..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잠깐. <웃음> 좋아서 일하는 거 맞아? 네, 좋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어머머, 애교 많아. 똑같아 집어넣자 이제 가자 가자 알았어 지금 말고 가가안해안해 안 해. <웃음> 맞아. 나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. 맞아. 배설하고 설하고 네, 그 힘으로 빼지 안되고차라 기다려야지. <웃음> 안길라 너무 신기하다 그래도. 여기 스튜디오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. 만삭 사진 찍으면. 그니까요. 찍었어. 아 귀여워. 기다려. 기다려. 그냥 좀 같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. 어, 근데 혹시 아무런 반응 없는데요? 브랜디 좋아하는 것 같아. 좋아하는 거아니에 어, 다행이다. 어, 귀여워. 혹시 어, 닮은 귀여워요, 장난감 있어서. 자, 제가 여기다가 갖다 갔다 올게 프랑크를 이렇게. 야, 얘들 봐. 브랜디 간다고, <웃음> 갔다고 호박지에왔어 어, 브랜디 없어. 왜우러왜우러 외우러. 브랜디, 이달해 희달해. 안녕. 혹시야, 혹시야, 안녕. 야 네. 네. 안녕. 인사해, 네. 오빠, 안녕. 안 안녕. 안시야녕안한안해안 안녕.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안녕. 안 안녕.